이큰세상, 이큰타로입니다. 네, 여러분 연화사 안풀르세요 어, 연말은 다가오니까 싱숭생숭해? 아 이게 가을이면 가을이 와서 싱숭생숭하고 어, 겨울이 오면 겨울이 와서 싱숭생숭하고 봄이 오면 봄이 와서 싱숭생숭하고 우리가 연애가 안될때 어, 그러니까 뭐 주변에 사람은 많아도 딱히 마음에 드는 사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때가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데 억지로 연애할 수는 없잖아 어, 쓸데없이 감정 낭비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번 생은 망한 건가라는 생각 드세요 그럴 리가 있나요 어,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생의 연애는 망한 건가요 음, 카드 뽑아놨어요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저도 이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질지, 무슨 스토리가 펼쳐질지 몰라서 지금 손에 긴장이 됐어요. 제발 여러분들에게 어, 진짜 황홀한 연애가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저는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 뽑아주신 분? 이번 생의 영애는 과연 망한 걸까요? 음. <웃음>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웃겨서 웃은 게아니야 너무 황당해서 웃었어요. 왜요? 라고 하냐면 망한 걸까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딱 열었을 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그랬는데 여기 타워카드가 딱 나와버린 바람에 음. 여러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음. 이게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어,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이제 성별을 갖다가 나누지 않고 이제 그 사람 어,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래야지 리딩이 듣기가 편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그런 것 같아 어, 이때껏 했던 사랑이 음, 그 물질적인 그 소모도 좀 많았고 음, 물질적 소모 많았고 의미 없다 이거죠. 어. 사람들하고 막 어울려서 놀고 모아도, 정자, 어, 집에 들어올 땐 혼자 터벅터벅 들어와야 되는, 어, 진짜 부질없다라는 생각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꽤, 어. 이거는, 뭐, 뭐 때문에 노력했냐 하면, 과거의 연애들이, 어, 조금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만큼은 정말 제대로 된, 어, 그, 연인을 찾고자, 엄청나게 노력을 했지만, 그쵸? 여러분의 이게 성격인지 아닌지 이, 이 카드 세장을 놓고선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나름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거지. 어, 노력을 많이 했지만 풍요 속에 빈곤이라 그래나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결국은 내가 어, 혼자가 돼서 집에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터벅터벅 터벅, 어, 어, 빈 택시 안에서 혼자 택시 딱 타고 집에 들어오면서 어, 화장 어, 지우면서. 부질없다뭐 이런거지 음 이렇게 한다고 어, 벌써 몇번째냐 이렇게 한다고 진짜 사람도 생기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의미 없다 싶은 거죠 음 근데 정말 이생망일까 이색망, 음, 어디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의 연애사가 어땠길래 이생망이라고 느껴지는지 여러분들이 이때껏그 연애 패턴을 본다 하면은 음. 그런 거 같아. 어, 뭐 그런 거 아니면 잘 나가다가 어, 잘 나가다가 정작 그런 거 있잖아요. 어, 레벨업을 시키는 순간. 그러니까 너와 나의 이 관계에 있어서 한 단계 더 발전된 어, 관계를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꼭 거기서 음, 일이 틀어졌던 게 아닌가 싶어. 음,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감정의 정점에 올라가지고 자 이제 너와 나는 어, 이때껏 연인으로 지냈으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미래를 계획하자 그래야 되는데 이게 그 거기까지 딱 올라가면 이렇게 꺾인다 그래야 되나 음 꺾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음 그런 거지 왜 나는 이 감정의 산을 넘지 못하나 어,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 거길 갔다가 넘어가려고 길을 안 가니 안간힘을 안간힘을 쓰는데 안 넘어가니까 기운은 기운대로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그 그 상대방하고 마찰도 생기잖아요. 어 나는 이, 어, 더 아프, 앞으로 더 나은 미래로 나가고 싶지만 상대방은 왜 지금이 어때서 어, 이, 이 정도면 좋잖아. 왜 나는 아직까지 더 미래로 나가기에는 난 솔직히 두려워. 어, 상대방이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더 나가는 아 거. 그니까 어, 더 나아간다는 뜻은 무엇이냐, 그, 그러면 은 책임감이 따라온다는 수준이지. 응. 어. 왜냐면, 썸에서 연애, 연애에서, 어, 완전한 연인 있잖아요. 미래를 갖다가, 어, 같이, 어. 그 꿈꾸고 만들어 나가는 그 단계로 발전하기까지. 나는 연인까지가 딱 좋다 이거지. 거길로 넘어가면 나는 솔직히 그 책임감이나 이런 그런 것들의 중압감을 너무 심하게 느끼다 보니까 상대방이 슬슬 발을 뒤로 뺀다 그래야 되나?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데서 실망을 느끼는 거지. 그럼 이때껏 내가 어, 어, 너랑 내가 해왔던 게다 뭐야? 어, 헛짓거리 했냐라는 거죠. 음. 그러다가 보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면 뭐 어떻게 돼. 그러면은 아 그랬나? 그럼 우리가 한번 어 내가 한번 더 진지하게 생각해볼게 이래야 되는데 그러, 그런 말이 나오면 은 잠수를 타버리네 이것들이. 음 입대권 연애 흐름이 거반다 이렇기 때문에 연애가 성공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어요. 어, 대화를 해야 되는데 어느 일정 궤도까지만 딱 올라가면 애가 없어진다?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그런 거예요. 그니까 책임감, 그 그러니까 중압감을 못 이겨가지고, 그러니까 발 빼는 거지. 어, 그니까 책임은 아직까지는 지고 싶다. 어, 책임지는 위치까지는 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그럼, 그럼 뭐 내가, 어, 너 그럼 맨날 뭐 난리 네 딱갈이야그치 어? 나 만나자 만나서 만나고 밥 먹고 잠이나 자고 이게 어? 어. 이게 연인이야? 그잖아요 연인이면 미래를 계획해야 되잖아요. 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이며 몇년 후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이며 그치? 돈은 이렇게 이렇게 연애해 갖고 돈을 각자 모아서 어뭐 집을 갖다 전세를 얻는다던가 뭐 이런 걸 갖다 계획을 해야 될거 아니야. 어 애는 언제쯤 낳을 것인가 근데 그런 어그 책임지는 단계까지는 다 가고 싶지 않아서 거기까지 까딱까딱 까딱 까딱 까딱 갈라 그러면은 그냥, 띠리리리리리리리 하고 후진을 한다는 거야. 음. 그리고 뭐 말, 말도 안 통하지. 그래서 말하자고 그러면 잠 좋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 그런 거야. 여러분들은 그, 좀 더, 그, 안정된 관계라고 하죠. 어, 견고한 관계, 안정이라기 좀 견고한 관계를 갖다가 만들고 싶어 하는데 이 상대방이 거기에 맞춰서 호응을 해 주지 못한 게 아닌가 싶어. 좀 돈도 좀 아끼고. 어. 그냥 뭐그 기분 되는 대로 쓰는 게 아니라 돈도 좀 아껴서 미래를 좀 구축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연애가 어. 가야 될 방향을 잃고 그 종결하는 수어수어 종결하는 수순을 받게 되지 않았었나 음, 그런 것 같아요. 음. 근데왜 그러냐라는 거지 왜왜 왜 그러냐라고 하 하냐면은요 그런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느 일정 단계까지는 가. 어느 일정, 항상 그랬어요. 어느 일정 단계까지는 갔다라는 거야. 근데 그 산을 넘지 못하고. 왜 그랬냐면, 이, 이 상대방이요. 음. 그냥 딱 여기까지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꼭 결혼은 해야 되는 거냐? 어. 꼭 너하고 내하고 미래를 계약하는 거냐? 이렇게 만나면 안 되는 거냐? 뭐 이런 거지. 무슨 말이야, 방구야. 뭐 나는 뭐 천여 총각으로 늙어 죽으라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뭐 홍기 놓치면 뭐 지가 책임질 거야? 지금 이것도 책임지기 싫어서 발싹 빼고 앉아 있는데 그냥 이걸 갖다가 어 그런 거죠 음 그래서 이 마지막 연애도 그, 그렇게 돼가지고 이게 음, 끝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는 거예요 와 무슨 내 연애는 항상 엔딩이 이러냐 어. 나는 망한 건가 어, 이생망인가 이제 더 이상 어, 나는 누군가에게 미래를 기대해 볼수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음, 어디 봅시다 그러면 음, 자 어디 보아요 어, 앞으로도 그럴까 어디 봅시다 여러분은 한동안 그런 우울감에 어, 약간 빠져있지 않을까 싶어 음, 한동안 어. 아이고 그 한동안이라 그랬어요 어, 왜요 그러면 아직 카드 를더 뽑아야지 지금 요거 나온거는 입대껏의 연애 패턴이고 앞으로의 연애 패턴도 그렇게 갈거라고 누가 장담해요 그렇잖아요 어, 인생은 살아볼만해 어, 살아볼만해 어, 살아볼만 어디 봅시다 어떻게 되나 꼭 연애가 내 인생에 행복을 준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지같은 인간만 나면 더 괴롭기나 하지 어디 봅시다 오호 왜요 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약간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음,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음. 여러분이 지금 그런 것 같아 주변에서 어... 어, 소개팅 같은 것도 해준다 그러지 않아요? 혹시? 응. 주변에 소개팅 같은 것도 해준다고 아니면 주변에 응. 괜찮은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꽤 많다기 보다는 그래도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괜찮은 사람이 있다는 거지, 이 사람하고 이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잘 몰라. 음, 왜냐면,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런, 그, 자포자기 하는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이 마음은 그래요. 어, 이, 지금 이 시간을 갖다가 견디면서, 어, 견디면서, 어, 그래. 음, 내 그래도 한번갈 어, 때까지는 가보자 라는 마음이 있는 것같아어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 내 꿈을 버리지 말고 한번 나아가보자 라는 그 마음이 마음 한구석에서 스물스물스물 어, 스물, 스물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도 숨, 올라오는 건 스물스물인데 그 의지는 강하다라는 거지. 어,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내 목포로 달려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렇지만 조금 더뎌. 어, 조금 더 돼요. 1번 카드는 어 여러분의 그 타겟으로 삼은 그 목표가 조금 더디게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여러분은 이 상태에서 주저앉아 지금은 어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서 주저앉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이래서 아 이생망인가 하고서 지금 어, 널브러져 있다 그래되나 그거 있잖아요 길바닥에 털퍼 거니 리 주저앉은 그런 느낌. 어, 그런 느낌으로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은 털고 일었을 거예요. 음! 아, 진짜로. 어. 여러분들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카드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해.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줘야지. 어. 저요, 욕먹어도 정직해요. 어찌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꿈은, 어, 꿈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거하고 지금, 이제, 지금 내가 이제 땅바닥에 털, 퍼거니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보인다고.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변해요. 뭐가 변했냐면은, 이 수많은 그 엇갈린 인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디펜스, 방어하는, 어, 그 방어 능력이, 노하우가 늘어났다 그래야 되나? 어, 노하우가 늘어난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전에는 그런 거지 그냥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썼다면 어, 여러분들이 굉장히 깨달은 거예요. 어, 의미 없다 그런 거. 그런 어, 거 의미 없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자 라고 서 목표를 갖다가 어, 옛날에는 너, 너의 너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내가 행동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어 너를 내 행복에 끼어다 맞춘다 라는 그런 식으로 좀 변했다 그래야 되나 오 아주 좋은데 음 아주 좋아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냐라고 하면 음 이제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어 이게 사랑에 목매는 일은 없을 것 같아 어, 사랑 개나 줘버려. 어, 다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 어, 즐거움을 갖다가 찾기 위해서, 이제는 사랑에 매달리지 않는다. 어, 내 목표는 같지만,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는 맞지만, 나의 행복을 위해서, 어, 너를 맞춰주는 게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 네가 이제부터 나를 맞춰라는, 조금, 어, 어, 조금 독해졌다 그래야 되나? 어, 좀 사람, 독해진, 이게, 이거는 독해져도 나쁘게 독해진 게 아니라 아주 좋게 독해진 거지. 왜 여자는 계속 매번 맞춰줘야 돼요? 어, 여러분이 과거의 연애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 혼자서, 아이고, 내가 내네 발등 찍었네, 내가 내네 발등 찍었네 하면서 가슴을 친 세월이 너무 길다라는 거야. 여러분은 그 고통의 강을 건너서, 이제 새롭게, 음, 결, 그래, 나 결심했어. 어,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이제부터살 거야. 라고 목표를 바, 어, 전향했고, 그 목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아, 이거였다. 내가 왜 진작 이렇게 살지 못했나.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들이 행, 즐거워질 수 있다라는 거야. 행복이 아니에요. 즐거워요. 어, 행복은, 행복하고 즐거움은 좀 다른 거야. 뭐가 다르냐면요. 어, 행복은, 음, 어, 즐거움이나 행복은 좀 비슷한 거지만 어, 행복은 그 약간 희생적인 면도 없지는 않아요. 어, 내가 희생함으로써 어떠한 보람을 느끼고 그러면서 상대방이 나한테 나의 희생을 인정해주고 서로 보듬어가면서 아껴주는 게 행복이라면 어, 이제 즐거움이란 무엇이냐면 나의 기쁨이란 뜻이죠. 어~ 행복은 너와 나의 것이지만 어~ 이 즐거움은 온, 온전히 나만의 것이라는 거잖아요 어~ 행복 그치 나만 행복할 수도 있어 하지만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공통 어~ 공통 어~ 공 뭐지 공존하는 것에서의 어~ 즐거움이라면 인제부터는 여러분 지극히 개인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아, 말 힘들다. 아이 말하는데 왜 이렇게 땀이 나죠? <웃음> 자 어디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어, 스타일을 바꿨어. 음, 스타일을 바꾸고서 자 스타일을 바꾼 후에 라이프는 어떻게 될까요? 스타일을 바꾼 라이프는 어떻게 될까요? 스타일을 바꾼 라이프는 어떻게 될까요? 어디 봅시다. 음 어디 봅시다 음 여러분한테 잠깐만요 이게 뭐죠 음. 잠깐만 기다려봐요 음. 스타일을 바꾼 뒤에 어떻게 되나 음오 이게 무슨 일이지 오, 무슨 일이냐 라고 하면 이이를 바꾼 뒤에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나타나는 게 아닌가? 어, 누군가가 나타나요. 누군가가 나타나는데 류페는 어, 류페인데 완전 류페가 아닌 류페? 어,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어, 알고, 기존에 알고 있었던 사람? 음, 기존에 알고 있었던 사람이 여러분한테 다가올 수 있다는 라 거야 음, 그 사람은 여러분하고 어, 뭔가 음, 를 시작하고 싶어해요 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아 음, 아니야 어 여러분들은 그런 것같아 누가 다가오더라도 일단은 옛날 같았으면 은 여러분들이 누가 다가오면 어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 어 뭐, 뭐가 뭐아니냐면은어이 사람이 이미 여러분 과거의 남자는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남자 같아요. 어, 알고 있는 남자가 오는데 응, 여러분이 전에 같았으면 넙죽 받았을 텐데 지금은 안 해요. 따질 것 따진다라는 거야. 따질 것 따지고 이이 이 사람하고 내가 연애를 하는 게 나한테 어, 그 행복을 줄수 있냐 없냐 이걸 갖다가 이제는 따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어, 무조건적으로 좋아 어, 나랑 이이 어,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좋아하냐라고 물으면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냥. 어 여러분하고 가, 이제 그 시작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 그래야 되나 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우리가 젊었을 때 연애할 때 사랑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조건을 보고서 어 그치 그 중요할 때 그러면은 부모님은 뭐 하시고 직장 은뭐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이 여러분의 조건을 보고서 여러분하고 한번 우리 어. 잘 만나볼까? 라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은, 어, 옛날 같았으면 이 사람 어떠냐고요? 어, 괜찮아요. 어, 괜찮아. 어, 괜찮고, 어, 사람 뭐 경고망동하지 않고, 어, 사람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 여러분들은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 오더라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딱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여러분이 노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이 있잖아. 어, 내가 외롭고 쓸쓸하다고 해서 이 사람을 갖다가 그냥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아이고 후, 후, 후, 후. 하고 하면서 고하 받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리고 어, 이 사람하고 음, 어, 다가오는 이 사람을 여러분이 조금 어, 생각하는 게 아닌가 무슨 생각이냐면 과연 이 사람이 어, 이 사람하고 안정적인 관계가 그러니까, 어, 미래를 갖다가 꿈꿀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어,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고 어, 그로 인해서 생각은 무지 많아지지 딱볼때 외관상으로는 괜찮아요 사람 음, 외관상으로는 괜찮아 직업도 괜찮고 다 괜찮아 음, 괜찮고 이 사람하고 좀 여러분이 엎치락 피치락하면서 아, 생각하고 있을 적에 음. 왜냐면, 하 어, 엎치락 주제를 생각하고 있다가, 어, 여러분들이 어, 이 사람을 갖다가 안 하는 것 같아요. 왜안 하냐라고 하면, 어, 그거는, 아, 맞아. 음, 이 사람이, 어, 내가, 여기서는 과거의 남자라고 안 나와서 그러는데, 이게 과거의 남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과거의 남자하고 성향이 비슷한 사람이어서 여러분이 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어 이게 조금 리딩이 애매한 부분이 이 사람의 진짜 과거의 전남친인지 아닌지까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 음잘 모르겠어. 그냥 카드를 더 뽑아야 돼. 이걸 알려면.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가가지고 아, 여기서 끝낼까 하다가 이거는 좀 봐줘야 될것 같은데. 음. 왜냐하면은 그럴 수도 있고, 어 맞아. 이거는요, 이이 이 다가오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어, 전 남친일 확률이 어, 조금 높아요. 어, 아니면 과거에 알고 어, 과거서부터 알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 남친하고 약간 그 겹치는 레이어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 하는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걸로 봤을 적에 전 남친이 돌아오는 게 아닌가 싶어 이거 떠나가는 거잖아요 라고 했을 적에 아니에요 어 왜 아니냐면 은 여기서 이두 개에서 좀 긍정적인 카드가 났기 때문에 어, 전 남친이 돌아온다. 이이 아, 이이 사람이 전 남친이든지 아니면 이 사람한테 이렇 하고 있을 적에 전 남친이 돌아오는 건지. 그래서 여러분이 전 남친하고 이 사람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건지 그렇게 어, 두 개로 압축이 돼요. 음두 개로 압축이 된다. 근데 내가 봤을 적에는 후자의 경우가 맞을 것 같아. 어, 후자의 경우가 맞는 것 같아. 이 사람이 들어왔을 적에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는 이 사람이 전 남친하고 성향이 비슷할 수도 있지만 이 남자하고의 관계를 갖다가 심각하게 고려할 때쯤에, 음, 그렇지만 여러분 선뜻 이 사람을 택하지는 못해요. 어,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 뭐 성격이 직업도 괜찮고 다 괜찮아. 그렇지만 성격이 조금 어음 좋게 말하면 이지적이고 막 이렇지만 어 나쁘게 말하면 현실적이에요. 어 왜냐하면 여러분의 조건을 보고 오는 거거든. 어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조건을 보고서 오는 느낌이 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을 적에 어, 고민하고 있을 적에 어. 전 남친이 어, 떠나갔던 전 남친이 다시 오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하면 어, 이 생망은 아닌 것 같네 어, 이 생망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 그런 것 같아 음.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요 이 머피의 법칙 같은 거 알아요? 없을 때는 하나도 없다가 또, 있으려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한꺼번에 오냐라는 거야. 어, 한꺼번에 오냐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거 어떡하면 좋나. 어, 아, 그러다 보니까, 아, 귀찮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음, 여러분들이 과거에 연애로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민하는 이 상태가 귀찮아진다 그래야 되나? 아 귀찮다. 어. 난 이렇게 어, 머리 인제부터 인제는 이렇게 머리 아프게 살고 싶지 않은데 아왜 이렇게 귀찮지? 어왜 이렇게 귀찮지? 그래갖고 여러분이 두 사람 다 받아준다 받아준다 안 준다라는 게 아니라 아, 그냥 그왜 이렇게 귀찮지? 그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아. 응. 어. 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아, 어, 이 사람이 왔는데도 여러분 이러니까 이생망 되는 거야. 응. 어, 결정을 해야지 이럴 때는. 어, 선생님, 솔직히 너무 지쳐요. 어떤 놈을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하면 참 애매하네. 어. 왜요?라고 하면 왜냐면 우리 이, 이 여러분들 이거를 보는 나이가 어 적은 나이는 아닐 것 같아. 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는 사람은 조건을 보고 다가온다라는 거야. 어이 정도 조건이면은 사귀고 하는데 지장이 없겠다라는 계산이 있으니까 오는 거거든. 사랑해서 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게 싫은 거야. 어 여러분은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있더라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어, 내가 이 사람에 대한 그 어떤 믿음이나 신뢰 이런 게 아직까지 없는데 이게 조건만 보고 이렇게 사, 어, 사귄다라는 게 이게 어, 과연 괜찮은 걸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런 생각하고 있을 때게또과거에 어, 남친이 다시 돌아서 똑똑 자기야 뭐해 이러니까 아 짜증 난다 진짜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원래만 하나씩 오던가 이게 뭐피부치기야 그래서 여러분이 결정을 안하고 그냥 또 여기서 또 이렇게 딱 하나에 또저게 걸린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음. 둘중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어쩌면 둘다 선택을 안할 수도 있어 음. 둘다 선택을 안할 수도 있는데 아 결국은 어, 그래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건 내가 그 아는 맛이 무섭다 그러잖아 어, 아는 맛이 무섭다 그래서 전 남친한테 가는 것 같다 전 남친하고 이거는 재회를 하는 것 같네 음 어, 맞아요 전 남친하고 어, 재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 여러분들이 이게 꼭 이게 재회라고 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어, 여기 왜냐하면 더 봐주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돼 시간이 이렇게 돼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은 아, 전남친하고는 헤어질 때 이유가 있었잖아 어,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걱정을 하는 거지 어, 또네 잘났네 내네 잘났네 하고서 어, 또 내가 피곤해지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한다라는 거야 전남친하고는 음, 그리고 지금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이 사람 이 다가오는 이 사람은 어, 왜 그러냐 하면 모른다는 거지 어. 일단, 정이 없잖아. 쌓아온 정이 없잖아. 어. 그런, 에, 그럼 이 카드에서는 그럼 뭐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어, 누구를 택하기보다는 조금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어, 그리고 그냥 지켜보 당분간 좀 지켜보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게 두 사람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전자는 이 다가오는 이 사람이 전남친이어서 여러분들이 망설인 거고, 음. 후자는 이 새로운 사람이 다가올 때이 사람이 너무 조건만 보고서 사귀자 뭐 한번 시작해보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쌓아온 게 없는데 아무런 뭔가가 없는데 그냥 조건만 보고 만나는 건좀 그렇지 않은가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전남친이 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남친하고 같이 가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어, 그냥 두고 보겠다. 중립! 어, 당분간은 이 사람도 와치해보고 저 사람도 와치해보겠다라는 그런 상태로 지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생망, 이 생망인가? 아니요. 이 생망은 아닌 것 같아. 음, 이 생망은 아니니까 기운 내봐요. 내가 더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음, 제가 다음번에 또이그 연장선의 리딩을 해드릴게요. 네 1번 카드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를 선택해 주신 분 이번에 이, 이, 이번 생의 연애는 망한 건가요? 글쎄 어디 봅시다 봐봐야 망한 것 같진 않은데 응, 음, 안 망했어요, 여러분. 음, 그렇지만, 이게, 좀 힘들긴 하겠다. 아, 이게 무슨 뜻이냐. <웃음> 안 망했어요. 그, 좀 힘들긴 하겠다. 아, 선생님, 이게 뭐예요? 라고. 그래서 아주 기다려봐. <웃음> 오, 아유, 어쩌라고 카드가 이렇게 나오는 걸. 뭐, 내가 일부러 이렇게 뽑은 것도 아니고. 어, 잠깐만 기다려봐. 아, 자, 복채로 좋아요 눌렀어요? 어, 좋아요 누르고 기다려. <웃음> 어디 봅시다. 어, 요거, 요거, 요거, 네, 냄새 나는데? 어, 뭔 냄새? 이거, 이거 제외 냄새 나는데? 안 망한 것 같아요, 아직? 응, 그런 것 같아. 음. 선생님, 이거 제외할 수 있나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여기서는 지금 제외한다고 나오는데, 음, 보조 카드에서 과연 그런 건지 어, 왜, 왜, 여러분의 그 전남친일 응? 전남친 수도 있고 어, 전남친일 수도 있고 음. 아니면 그냥, 그냥 전부터 알았던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전남친일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은가 싶어요 어, 전남친이 여러분한테 그냥 허둥지둥 허둥지둥 다가오는 게 아닌가 어. 왜요?랑 왜긴 왜야? 그 그거 있잖아. 남자들도 처음에 이렇게 헤어지면은 자유를 느낀대요. 자유를 느끼지만 좀 지나보면 집 집 나가면 고생이다. 어. 다른 여자들이 잘해줄 것 같지 아니야. 진짜 단물만 쪽 빼먹고 버린다니까. 그래도 구간이 명간이라고 나하고 살썩고 같이 라면 끓여 먹고 어. 저기 맛집 놀러 맛집 어, 투어도 하고 어. 산에도 들에도 놀러 갔던 내 여친 내 남친이 어? 더 좋은 거지. 그래도 정이란 게 들었잖아. 그래서 남친이 어, 남친 아님 전 남친 전 여친이 허둥지둥 허둥지둥 오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런데 여러분은 딱히 어, 뭐, 느낌이 없다? 어, 싫다 좋다의 그런 게 아니라 느낌이 없다 그래야 되나? 음 그런 것 같아요 싫다 좋다의 느낌이 없다라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어차피 얘가 와도, 어, 얘가 와도, 이 관계가, 어, 헤어졌을 땐 이유가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뭔 일이 있었으니까 헤어졌겠지. 어, 자기야, 우리 허니 사랑해, 알라브. 이러는데 헤어졌겠냐고. 안 그러잖아, 안 그러잖아. 응? 좋아서 죽겠고 막 뽀뽀하고 난리치는데 헤어질 일는 없잖아요. 헤어졌을 땐 이유가 있으니까, 다시 와서 얘하고 된다 해도, 아이고, 내 고생길이 헌하다 싶으니까, 음. 응. 그러니까 뭐 별로 감흥이 없는 거지. 아 그런 거예요. 아 얘를 갖다 받아줘야 돼. 말아야 돼. 딱 이거야. 그러니까 아 얘를 받아줘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렇게 초조하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 말투가 좀 그렇죠. 아 얘를 받아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음 요런 식이에요. 딱히 남자는 없고 그렇다고 얘를 갖다가 받으려니까 아 내가 고생끼리확난것 같고 아 진짜 왜 해피리면 어 요런 거 요런 느낌이에요. 딱음 그치, 이 양이면, 한번 사귀었던 사람이 다 알잖아. 어, 다 알잖아. 뭐하러 사겼던 사람 또 새겨요. 하늘이 나한테 새로운 사람을 사귀라고 기회를 줬는데, 왜 사귀었던 사람을 또 사귀고 앉아있냐고. 이 양이면은, 전 남친, 전 여친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지. 똑같은 거또 보고 싶겠어요? 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민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그런, 그런 거잖아. 저기, 막,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 옛말은 아니고 <웃음> 또 이걸 옛말이라고 또 우겨볼까 한번? 우겨봐. 어, 이런 말 있잖아요. 한번 바람 핀 놈은 있어도 한 번만 바람 피고 안 피는 놈은 없다고.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와도 시원치 않은 거야. 어, 바람을 펴서면 들키지나 말든지. 어. 내가 바람을 장려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 들키면 모르잖아요 어, 그렇지만 들켜놓고서는 이미 내가 아 내가 제 품에 다시 안길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쟤를 다시 남자라면 내가 쟤를 다시 안을 수 있을까고 여자라면 내가 제 품에 다시 안길 수 있을까 이거지 생각나잖아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어, 뭐로버트야 감정 없이 어, 리니 어저기막 6개월 전에 사귄 그 여자하고 느낌이 어땠습니까? 하고 일식으로 로봇처럼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음, 그런 거지.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딱내 키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내 키지는 않아. 솔직히 막 아, 그렇다고 지금 당장 어, 뭐 딱히 어, 나오는 사람도 없고 어, 그러니까 왜 해필 재냐 싶기도 하고 아, 그렇다고 없으니까 또. 그런 거지. 또제랑 나랑 그래도 호흡은 좀 맞춰봤으니까 어떤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아니까 굳이 다시 알려고 뭐 노력하고 아동바동할 필요는 없지. 장단점은 있어요. 장단점. 음, 그런 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 사람하고 좀 얘기를 나눈 게 아니, 얘기를 나눠보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얘기를 나눠본다. 어, 얘기를 나눠보고, 뭐, 상대 쪽에서는 그러는 것 같아. 뭐냐면, 어, 다시, 다시 만나줘. 어, 그런 것 같아. 다시 만나줘. 어, 그런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은 썩 내키지는 않다. 썩 내키지는 않고 얘기는 하기는 했지만 뭐 딱히 막어 내키지 않으니까 아, 계속 이 상태로 있는 거야. 아, 내가 쟤를 받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받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참이이딱 요거지. 음. 연말연시는 다가오고 어 좀 연말을 갖다가 혼자 외롭게 보낼 생각을 하니까 그건 또 그렇고 또 얘를 또 받아주자니 한 번만 바람피고서 안 피는 놈은 없다라는 그게 자꾸 머리에 떠오르고 아, 여러분도 괴로운 거예요 음.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으신데 자, 음 불확실성 어, 불확실성 그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 꿈은 있지만 어, 내가 원하는 건 있지만 어, 원하는 건 있지만 어, 그게 뭐 딱히 될것 같지는 않고 어,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는 음, 여러분들이 아까도 그랬잖아 이 느낌이라고 아왜 하필 재하라는 느낌 음,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고민은 좀 하기는 해요 고민은 좀 하기는 하지만. 아 이건 아니다. 어. 에, 저, 내가 네가 날 뒤통수 생각만 친 것만 하면, 입도과어 어, 어, 뒤통수야, 어 뒤통수야, 입덧과 괜찮았는데 어 혈압이 오르는 것 같아, 막 이런 거지. 어. 그래서 이 사람하고는 안될것 같네. 전 남친하고는. 음, 전 남친하고는 안될것 같아요. 여러분이 혈압이 너무 올라서 안될것 같아. <웃음> 맞아요. 어. 저기, 야 너한테는 기대감이 없다. 어, 내가 뭘 기대하냐. 어, 싶어서 안 돼. 아, 이, 전 남친하고는 안 되는 것 같아. 음. 그럼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럼 이 생망, 이 생망이네. 야, 꼭전 남친하고 안 됐다고 이 생망이야? 그건 아니지. 음. 기다려봅시다, 어디. 아, 설마. 안 나오겠어? 어. 누구를 만나도 그 정도는 나온다. 한번한 어, 한 번만 바람 피고 안 피는 놈은 없다잖아. 다그 놈이 그 놈이지.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완전 이게 여러분이 고민을 했다는 거는 그래도 아, 좀 마음이 살, 살짝 순간을 흔들렸기 때문에 고민은 된 거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 이건 아니다, 아,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냥 살짝 아쉬움은 있지만 어, 아쉬움을 뒤로한 채 아, 그냥. 우리, 한 번, 빠, 빠, 했으니까, 그, 빠이, 빠이, 어, 리플레이 하지 말고, 그냥, 니갈길 가쇼. 이러는 것 같아. 응, 니갈길 가쇼. 아, 왜냐면, 나는, 솔직히, 아, 어, 이런 말까지는 안 하지. 어, 솔직히, 내가 고민도 되지 만 이런 말은 안 해. 그런말 고민을 돼도, 그런면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나는, 그때 글만 생각하면, 아직도 피가 거꾸로 쏟아. 난, 그 생각만 하면,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너랑, 어, 난 너를 받아줄 수가 없다. 어, 그러는 거야. 음, 그래서 이 사람은 보내버리는 것 같아 전남친은 음, 전남친 보내고 하나 보냈고 어디 봅시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음, 이 사람 보내고서 잠깐만 왜요 선생님 궁금하세요 좋아요 눌렀어요 음, 어디 봅시다 음, 음, 이게 뭘까 여러분들이 옛날 같으면은 그런 것 같아. 이게막 어지간해서는 음, 어지간해서는 그좀 인내심을 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요즘은 그런 거야. 조금만 상대방이 이상해도 그냥 금방 어, 시들어버린다 그래야 되나? 어. 이게 왜왜 왜 이런 병이 생겼냐 그러면은 이 연애들이 다. 어. 뒷골 잡고, 아, 아이고, 두야, 하고서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과거를 생각하면은 그닥 유쾌하지 않다라는 거지. 음. 과거를 생각하면 그닥 유쾌하진 않아. 음. 이게 또 뭘까요? 아니, 여러분, 이 사람을 갖다가 참, 어, 아예 가라고 그래 놓고 왜또 생각해? 나는 어, 왜 그런지 알지. 어, 가라고 해놓고서 어, 그때 생각하면 뒷골은 땡기지만 그래도 또 어, 이게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돼. 정말 여러분이 이 사람을 좋아해서 지금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마음이 싱숭생숭해가지고 얘라도 안 잡으면 어, 얘라도 안 잡으면 내가 어 진짜 이생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고 싶어갖고 어, 그런 생각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 왜 여러분이 왜 고민하겠어요? 어 진짜 좋은 거면 고민을 하나? 어두 개의 물건을 두고 고를 때는 왜 고르겠어? 둘다 또이 또이니까 고르는 거지 이게 낫나 저게 낫나 왜냐면 하나가 확실하게 남은 망설일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고민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이 다 보내긴 했지만 완전히 간 느낌은 아니야 응, 완전히 간 느낌은 아니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야 보내놓고도 응. 보낸 건지 여러분이 놓고 온 건지 하여간 그렇게 놓고도 여러분들이 어 자꾸 고민을 한다는 거죠 어, 맞아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어, 모르겠어요 선생님 모르겠죠 어, 당연히 모르지 어, 근데 여러분 전남친은 될수 있으면 조심하는 게 좋아요 왜냐 라고 하면 전남친이 여러분한테 오는 거는 음,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이 그리워서 오는 건 아니에요 음, 알고 있죠 음, 여러분이 그립고 여러분을 사랑해서 오는 거 아니야 만약에 이 사람을 받아 주게 되면 똑같은 이유로 또 다시 헤어지게 돼 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허둥지둥 달려올 때는 이유가 있는 거야. 생각을 해봐요. 한번 헤어진 적이에요. 근데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다시 오면서 뭐라고 했어요?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자기의 잘못이나 이런 걸 갖다가 정말 진지하게 얘기했나요? 음. 그렇게 하고 앞으로의 각오 같은 거막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 쓰는 분은. 아 그래도 믿지마 <웃음> 아, 믿지 어 그래도 믿지마 어왜 믿지 말라고 하냐면은요 어 그렇게 말했던 말하지 않았던 여러분한테 오는 데에는 다 계산을 하고 오는 거라는 거지 어 무슨 계산이요 이 사람 여러분 받아주게 되면 골치 아파요 음왜 골치 아프냐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조금 음, 조금이 아니라 아, 자꾸 자꾸 제 카드가 뜨네. 조금이 아니라 여러분한테 백해무익한 사람이라 그래야 되나? 음, 백해무익해요. 근데 이번에 오게 되면 어, 여러분한테 굉장히 큰 상처를 안겨주게 될 수도 있어요. 음, 아 등칠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등을 치나? 아 어, 이번에 오늘 맞아요. 내가 진짜 패폭할게. 여러분 등치로 오는 거예요. 어, 여러분 등에다 빨대 꼽으려고. 음. 이렇게 허둥지둥 달려올 땐 이유가 있어. 급전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음. 차라리, 어, 외로워도 이렇게 되면 혼자 있는 게난 거예요. 그럼 전이 생망인가요? 아, 왜이 생망이겠어. 이 카드에서도 알려주잖아. 재해를 하면은, 똑같은 아픔을 어또 반복하게 된다라고 해요. 음 차라리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뉴페를 만나. 근데 선생님 저는 남자복이 없나 봐요. 어, 어 그럴 수 있어. 어 그럴 수 있고 그렇지만 누구를 만나도 이만한 사람은 어디든지 만날 수 있지 않나? 이 정도 이 정도 레벨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음. 이 정도면은 여자 등에다 빨대 꼽는 사람 만나기 쉽잖아요 빨대 꼽지 않고 나를 갖다 지켜줄 사람 찾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지 음. 이 사람 가도 막 널려 있어 여기저기 음. 그렇다 이거야 답답한 사람 많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야 어. 좀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여러분이 애써서 벌어놓은 거 제, 제가 다 들어먹는다니까 음 맞아 맞아 어. 여러분을 또한번또한번 어, 수렁에다 밀고 갈놈이라는 거예요 미안해 욕해서 진짜로 미안해 어. 여러분은 저 사람 아니어도 잘 먹고 잘 살아 어.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은 여러분들은 어,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뭐, 그런 게 뭐냐라고 하면은 어, 그 여러분들을 갖다가 좀 음, 아버지처럼, 음, 남, 남자라면 엄마처럼, 여자라면 아빠처럼 이렇게 나를 갖다가 좀 이렇게 해줄 사람 바라는데, 이 사람은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은 아니야. 내손 봤지? 얼마나 아니면 내가 이러겠어. 진짜 이 사람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야. 음. 그럼 선생님, 전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좀 기다려요, 기다려. 음, 이 사람은 진짜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어. 조금만 기다리면 뭐가 되나요? 음, 어디 봅시다. 조금만 기다리면 뭐가 되는지. 아, 어디다. 내, 내가 그랬잖아. 이 사람, 이 사람 많은 사람은 주변에 널려 있다, 널려 있어. 어. 눈 감고 잡아도 이 사람보다는 나. 어디 봅시다. 잠깐만 기다려봐요. 응, 응 기다려봐. 응. 어디 봅시다. 주변에 그래도 사람은 꽤 있다. 응, 꽤 있어. 근데 여러분이 자꾸 과거에 집착을 하는 것 같아. 응, 과거에 집착을 하는 것 같아. 내가 저번에, 저, 저저번에 리딩에서가 저저저번에 리딩에서가 내가 그랬잖아. 어,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다시 한번저 어, 재방송을 할게요.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의 이 과거의 이 남자도 처음에는 몰랐던 사람이야. 남이었잖아요. 어, 사귀다 보니까 정이 들고 아는 사람이 된 거지. 어, 여러분들이 다른 누군가를 사귀어도 새로운 것을 갖다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한 발짝 나가는 거그 두려워할 수 두렵단 말이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모르니까. 어 저 사람이, 어, 또, 그, 그놈 같으면 어떻게 그쵸? 그놈 같으면 어떻게 그래봤자 그놈 같은 거지. 음. 사겨보, 아, 그, 사기라는 뜻 아니에요? 알아봐라. 알아봐도 늦지는 않는다. 마음주란 소리도 아니야. 그냥 알아보고, 그냥 어장 관리하고 있으라고요왜 어장 관리를 하냐. 더 좋은 사람 나오면 이 어장 다 그냥, 어, 폐기 처분하고, 그 좋은 사람 딱 테이크하고, 만약에 죽어도 좋은 사람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어, 어장 관리 한 거에서 그나마 그래도 싱싱한 놈 하나 고르면 되지.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응. 어. 마음을 주란 소리가 아니야. 어장 관리를 해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어, 쩐만 지켜라. 쩐이 있으면은요 남자 골라요. 남자도 마찬가지야. 쩐이 있으면 여자 골라요. 응. 돈을 지켜야지 미래도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봐봐 돈 많은 남자 뭐 20살 먹은 어린 남자하고 결혼해 선생님 저그 정도까지는 돈은 없어요 그래도 지금보다 난 사람은 얻을 수 있지 이 사람보다 난 사람은 얻을 수 있지 돈이 있으면 내가 그 말이에요 돈을 지켜라 음. 선생님 너무 물질적이지 않으세요? <웃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어, 돈이 없으면은요, 내가 아무 내 인격이 아무리 좋아도 안 거들떠 보지 않아요. 어, 젊었을 때는 괜찮아. 어, 젊었을 때뭐 20대 아니, 20대 30대 초반까지는 괜찮아요. 그때는 그런 거잘안 따져. 그렇지만 어, 30 중반 넘어가기 시작해봐. 요즘은 20대서부터 또돈 따지는 걸.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진짜 인연, 운명의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이렇게 돈을 쓰다가, 정말 운명의 사람이 나오면 어떡하려 그래. 음. 포기하긴 일러. 아, 이, 백세 시대에 이렇게, 우리 아직 젊은 나이에요. 왜 포기하냐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야. 음. 여러분, 저기, 막 지금 여기서 남자, 에, 이성들이 꽤 비춰지는데, 이게 다 과거의 인연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 과거, 과, 다전 남친을 가르전 남친, 전 여친을 가르치는 게 아니지 싶어. 어. 근데 여러분 마음에 차질 않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냥 시간을 더 두고서 그냥 인간적으로만 알아두고 좀 밥, 같, 밥 정도는 같이 먹으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 어, 비싼 거 먹지 마요. 어. 돼지고기면 충분해, 어, 돼지고기, 돼지 삼겹살 거먹어요. 껍데기를 거먹든지, 어, 곱창정물에 소주, 이 정도면 되는 거야, 응. 어, 큰돈 쓰지 마요. 그거 썼다고 여러분을 갖다 알아주는 거 아니라니까, 응. 어, 선물 같은 것도 해주지 마, 어, 선물은, 어, 여자인 경우는 받아야지 왜 해주고 있나 남자인 경우는 조금 해줘도 돼요 그러니까 과하지 않은 선에서 음. 과하지 않는 정도면 어떤 거냐라고 그러면 글쎄 뭐 화장품 뭐요 정도 어 립스틱 뭐요 정도 음 그러다가 어 여자들이 싫다고 도망가면 어떡하냐 얼마. 아, 립스틱 사주고 화장품 사줬다고 도망가면 그 여자는 말짱 꽝인 거야. 어, 명품 가방, 명품 구두 이딴 거안 사줬다고 나차면그 꽝인 거야. 어, 정말 내 여자 어, 나랑 결혼할 사람이 결혼 한 사람 어, 나랑 결혼 전에는 절대 비싼 거 사주지 마. <웃음> 먹튀할 수 있어. <웃음> <웃음> 나라 정말 나라 어. 도장 꽝 찍으면 어. 그때 기념일 때 너무 과하지 않은 걸로 해주면 되지 이벤트 삼아서 어. 명품도 조금 저렴한 명품 많아요 그런 것들 음. 뭐 명품이라고 다 비싼가 그건 아니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면 명품 사준다 그래도 어, 자기야 그런 거 하지마 그래 음. 자 그러면 자 기다려봐요. 왜 기다려보냐 그러면은 주변에 누가 있을 것 같아. 어, 어,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좀 주변에 누가 하나가 있겠다. 어, 이 사람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사람이 아닐까 싶어. 어, 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사람일 것 같다. 어,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봐요. 음, 근데 왜 기다리냐 그러면은 어, 남자 같으면은, 먼저 대시해도 상관없지만, 여자는 좀 기다려야지. 어, 기다려봐요. 만약에 대시 안 하면, 내 인연이 아니겠거니, 생각하고. 내가 봤을 적에, 이번 카드는요, 기다리면 나올 것 같아. 어, 왜냐면은요, 주변에 이성들이 많이 비춰져. 음, 많이 비춰지고, 음, 여러분들이, 그럼, 어떡하면은, 이성이 끓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일을 갔다가, 열심히 하고 있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쁘게 갖고 있, 갖고 있으면은, 어, 나올 것 같아요. 어, 좋은 사람 나올 것 같아. 음, 아무리 안 좋다 그래도 전 남친보단 좋아요. 어, 그 기억해. 전 남친 여러분 뒤통수 치러 오는 거라고. 음, 그거 기억해요. 어, 전 남친한테 가면은 똑같은 일또 반복되니까 그때 되면 여러분들이 회복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거야. 어. 왜냐면, 한번 뒤통수 맞을 때하고 두번 맞을 때하고는 느낌이 다르,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야. 음. 하... 여러분들, 좀 기다려봐. 어, 왜 기다려보라, 그러면은, 음, 좀 기다려보고, 좀 자기가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그, 좀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어, 당장은, 어디 봅시다. 세, 딱세 장만 더 뽑을게요, 시간 관계상. 음, 기다리면 누가 나올 것 같아. 음, 100%는 아니고, 어, 100%는 아니고, 기다리면은, 어, 누군가가 나온다. 어, 근데 그 사람하고 꼭 된다라는 보장은 없으면 나오긴 나와요. 음, 괜찮나요? 그러면 어, 이 저희 전남친보단 나을 것 같아. 음, 전남친보단 나아요. 내가 그랬잖아. 눈 감고 골라도 전남친보다 낫다고. 그 정도 레벨은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외롭고 그 사람하고 정이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커 보이는 거지. 아니야. 어, 왜냐하면 다시 만나더라도 또 헤어진다는 게또 헤어져요. 이미 만났다 헤어진 사람 있지 않나? 어, 그럴 것 같은데? 어, 이미 만났다가 뒤통수 한번 더 맞고 헤어진 사람 있다라는 거지. 음. 자, 이번 카드 조금만 기다려 봐요.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음, 좋은 사람 나타날 거예요. 네, 좋아요 구독 꾹 눌러 주시고 전 다음 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 니디. 이번 생의 연애는 망한 건가요? 어디 봅시다. 망했는지, 안 망했는지. 음. 이거 뭐죠? 음, 뭘까요? 이, 이, 요즘은 왜 이럴까 몰라. 왜. 그, 이게 좀, 음, 헤어진 사람을, 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 헤어진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 이게 좋아서 생각하는지 어, 분해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어,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조금 물질적으로 요즘에 이렇게 물질적으로 피해 본 사람이 많지? 음, 이민연이어서 그런가? 어, 그런 거 같아. 올해가 이민이 검은 호랑이잖아요. 어, 검은 호랑인데 왜요? 라고 하면은, 이게 명약적으로 검은 호랑이니 병, 병 화기를 갖다가 품고 있잖아. 어, 그제, 저기 막, 그니까 수, 수화가 부딪히면서 돈이 날아가지. 갑자기 돈이 날아가는, 음.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카드에 진짜 사랑에 서고 돈에 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냐 라는 거야 어. 근데요 그럴 수밖에 없어 왜 그럴 수밖에 없냐 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도 살아봐서 알지만 어, 요즘에 TV 봐봐요 진짜 좋은 거 너무 많아 연예인도 옷 입고 나오는 거봐 어. 그러니까 그그 물욕 같은 게안생길래안 생길 수가 없어. 세상에 맛있는 거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고 좋은 옷 입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고 좋은 차 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일확천금에 사람들이 빨리 가난을 벗어나고 싶어서 투자를 하는데 그게 투자, 투, 투기지? 어. 그런 거예요. 음. 그 t v 에서도 그래 뭐 얼마를 벌었다면번 사람은 이따만하게 크게 보도하면서 망한 사람은 크게 보도하지 않잖아 어. 그러니까 뭐야 누구나 다 투자하면 저렇게 될수 있다 그러지만 솔직히 번 사람 몇명 돼요? 망한 사람이 더 많지 어. 번 사람보다 망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을걸? 음. 자 여기 볼, 봤을 때는 이게 과거의 연인인 것 같은데 어. 과거의 연인이 다시 음, 저기, 하, 도, 어, 도, 돌아오려고 하던가, 아니면 어떤 입질이 있던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재의 냄새가 스물스물 나는데, 예, 여러분들은 그렇게 재를 갖다가, 딱히 원하는 것 같지는 않아. 어, 왜냐면 내가 이생망이라 그래, 이생은 망인가요 했으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과거에 지금 이제 현재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의 남자들인다라는 거지. 그 사람들이 다남 어, 남자라면 과, 과거의 여자들이라고 보면 되고 다. 여러분들한테 상처만 남겨줬다라는 거지. 왜 그러겠어요. 어, 왜 그러겠냐라고 하면 그런 거야. 연애할 때는요. 야나 덜렁대고 나 진짜 아이큐 두 자리고 어, 나 지금 그러고 잘 봐봐 짝꿍댕이야뭐 이런 말안 하잖아. 어, 다 좋은 것만 얘기하지. 그러니까, 연애할 때, 다 좋은 것만 얘기하잖아나한테 마이너스 될거 얘기 안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연애할 때는 뭐야? 콩깍지가 끼지. 근데 그거, 연애할 때그 호르몬 딱 떨어져봐. 연애 호르몬 똑 떨어지면 어떻게 돼? 어, 현실이 눈앞에 딱 보이는 거지. 아, 내가 미쳤지. 내가 저런 걸 갖다가 좋아한다 고 그랬나. 싶기도 하고, 아우, 내가 어떻게 쟤하고 키스를 했지. 어이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이게, 콩깍지가 벗겨지는 순간, 현실을 갖다 맞닥뜨리게 돼. 어, 부정하고 싶은 현실. 근 지금 여러분은 어 조금 감정적으로 많이 힘든 게 아닌가 싶어. 음, 감정이 힘들다라고 봐요. 음, 감정이 힘들다. 왜 감정이 힘드냐라고 하면 음, 이 과거의 연인이 자꾸 잊을만하면 잊으라는 게 아닌가 싶어. 뭔주시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떠나가려고 하면 그냥, 어, 어, 미쳤어? 어딜 가려고. 어, 막 달려서 잡는 거지. 어. 그렇게 해서 어디 못 가게 잡아놓고, 못 가게 잡아놓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음 어. 근데, 아니, 못 가게 잡을 거면은, 어, 저기, 막, 나한테 잘해주든가, 일편단심 하든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야.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나나 나 이거 참 그렇다. 뭐가 그러냐 라고 하면 왜 여러분을 이렇게 잡아둘까? 음, 왜 이렇게 여러분을 잡아둘까? 이 사람의 여자가 여러분 하나만은 아닐텐데 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거잖아요. 어, 여러분의 어,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한테 여자가 너무 많아 그러면은 그냥 놔주면 되는데 왜안 놔주고 이 지랄이지 그러니까 요 여러분 못 가게 해 응. 그래갖고 갈라 그러면 와갖고 왜내 마음을 흔드는 건데 흔드는 건데 이거지 음이 음. 사람이 그래도 주변에서는 평판이 좋은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음. 주변 사람들한테도 조금 어, 이 사람이 일부러 그런 건 같지는 않고 일부러 그런 건 같지는 않고 아참 애매하다 어. 그래서 어,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생망 그러는구나 어, 이색망 이생망. 딱히 이 사람을 또 어, 완전히 내려놓기도 힘들고 어, 내려놓, 알면서도 내려놓기가 힘들다 라는 거지 내려놓기도 힘들고 <웃음> 어디 보아요? 음. 여러분 들도 여러분 들의 마음 을 딱히 어, 잘알 어, 길이 없어. 알 길이 없고왜 그러 냐？라고 하면, 음, 어디 봅시다. 맞아. 여러분들이 과거의 남자한테 아주 꽉붙겨 있는 것 같은데 음, 이 사람 어디가 이렇게 좋아요 음, 내가 묻고 싶어 여러분들 속을 이렇게 새기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을 갖다가 들어주질 않잖아 이말 이 뜻은 무슨 뜻이냐 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자기야, 나랑 좀 얘기 좀 해. 하면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걸 갖다가 얘기하려고 그래도, 어. 이, 그, 그, 그거 있잖아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아무리 혼자서 이렇게 한다기 소리가 나, 안 나지. 내가 이 사람하고 아무리 얘기를 하고 싶고, 뭐 어쩌고저쩌고. 왜냐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관계를 갖다가 좋게 좋게 갖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갖고 가고 싶은 것 같아. 그렇지만 상대방이 호응을 해주지 않은데, 이게 혼자서 무슨 수로 하냐,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면 이 시기가 어 끄집어오고 가려고 하면 끄집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음. 그렇다고 딱히 여러분들한테 뭐 남자라고 용돈도 주고 어 저기 파랑새 어 가서 옷 하나 좀옷 사입고 어, 옷 사입고 맛있는 거 먹어 뭐 이런 것도 안 하잖아. 응. 음. 오히려 여러분이 해줄 것 같은데. 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 왜 변하냐면요 이 사람한테 정말 많이 되었어요 많이 되었어 많이 겪고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슬슬 여러분들 자신을 갖다가 어 돌보려고 하는게 아닌가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잃을까봐 초조한감도 없지는 않아요 초조한감도 없지는 않지만 내가 봤을적에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같이 가지 못하는 뭐 어떤 이유가 있는게 아닌가 싶어 음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거야 음. 그게 뭘까 뭐 그런것일수도 있겠지 음. 뭐 책임져야 될게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책임질 게 많아도 책임질 능력이나 되나? 안 되지. 어, 책임질 능력도 안 돼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들이 하나같이 다 거짓말일 수 있어. 어, 다 거짓말일 수 있어요. 왜요? 라고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못 돼. 음, 여러분은 나중에는 그걸 갖다가 알게 될것 같아. 그 이유를 어, 내가 말해주지 않아도 굳이. 음, 그 이유를 알게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이생망이냐고요 어디 봅시다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어떻게 될런지 이미 헤어졌다고 봐야 돼 이미 헤어졌다고 보는데도 잊을만하면 어, 잊을만 하면 사람 마음을 갖다가 흔들어 놓고 가는 거지 근데 혹시 이 사람한테 뭐 돈, 돈 같은 거 빌려줬어요? 음, 돈 빌려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뭐 이사람은 돈 빌려줘도 갚을 능력 안돼요 그러니까 빌려준게 아니라 뜯긴거 겠지 어. 어디 봅시다 근데 이 사람도요 여러분한테 집착하는게 이제 점점 줄어들어요 어왜 점점 줄어드냐 라고 하면 어, 더이상 그거지 이제 더 이상 빼먹기 힘드니까 어. 더 이상 빨대, 빨대 꽂기가 힘드니까, 이제 전처럼 그러지 않고 점점 마음이 줄어들 거예요. 이 사람은, 어, 빨대를 꽂지 않으면, 어, 빨대를 꽂지 않으면, 못 꼽으면, 꼽지 않아요, 못 꼽으면, 어, 사라져요. 어, 여러분이 빨대 못 꼽게 하면 사라져. 음. 맞아 맞아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오는 이유 다 바로 그거예요 어, 그래도 헤어지기 전에 뭐 하나 더 빼먹어야 되는데 그 이유 때문에 오는 거라니까 오, 오면 음. 어, 이세, 여러분들이 어, 이생망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이 사람을 갖다가 떨어내는 순간 이 사람을 떨어내고 새롭게 어, 출발하면은 그때서부터는 여러분의 인생이 핀다라고 봐 음.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빨대 꼽는 사람이 없어야 돼 빨대 꼽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게 알아요 더 이상 빨대에 게 하면 안 된다 꼽게 하면 안 되고 이제는 나도 내가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걸 아는데 음, 그게 쉽게 되지가 않아요. 그 행동을 하는 그 부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망설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쳐내는 게 아닌가 싶어. 어, 이 사람을 쳐내게 된다. 이 사람을 쳐내고 여러분들이 그, 여러, 조금 뭐랄까, 자숙하는 시간을 간, 자숙, 자숙이라기 보다는 약간 쉼을 갖다가, 어, 쉼을 갖다가, 어, 어 갖게 되고 쉬는 시간을 갖게 되고 그 쉬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 그동안 뭐뭐 뭐 주변 사람들하고 못했던 거 있잖아요. 친한 친구들하고 못했던 거 그런 거 하고 그리고 어 그런 거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분통 터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다 털어내기 털어내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관계를 갖다가 끊음으로 인해서 점점 점점 어, 여러분들의 태양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떨어내도 이 사람은 계속 여러분들을 갖다가 간간히 괴롭힐 수 있어, 간간히. 왜냐면 계속 보고서 얘가 어, 얘가 어 혹시 빨대를 한번 더 꼽을 수 있을까 없을까 맨날 그거 보느라고, 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갖다가 계속 지켜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태, 자세만 확고하게 한다 그러면 맞아 이 사람이 어, 지속적으로 여러분한테 집착을 보일 수 있어. 그렇지만 결국은 그게. 어, 그 집착도 얼마 가지 않지 않겠나 싶어요 음. 맞아 여러분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 같아 음. 이 사람한테 좀 학을 띄고 음. 학을 띄고 조금씩 변해가고 옛날 같으면 이 사람이 사람이 하자는 대로 다 했을 텐데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같았으면 이 사람이 하자는 대로 했을 텐데 이제는 이 사람한테 밀리지 않는다라는 거지. 밀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이 사람이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라는 거야. 그 본성이 뭐야? 그게 뭐야? 저기 막뭐 거칠어지는 거지. 그래서 거칠어지는 건 뭐겠어요. 어, 뜻대로 안 되니까 지랄 발광하는 거라는 거야. 지랄 발광. 지랄 발광을 하는데 그래도 어, 저기 막 지랄 발광 지랄 발광하면서도 이 사람은 어, 여러분들을 잃을까봐 지랄 발광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음. 자 어디 봅시다. 맞아 맞아. 어,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이제 거반거반 끝이 나가면서 어 여러분들이 어 조금 그런 것은 있어. 완전히 감정의 끝은 안 나요. 그래도 이게 자녀라는 게 남아. 왜냐하면은 이 사람한테 여러분이 가스라이팅 같은 걸 많이 당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갖다가 이 사람한테 분리되는 게 여러분들 이 조금 두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떨어 완전히 그 어, 쳐냈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 어,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어, 하지 않았다면 어, 그런 거지 야너 같은 멍청이가 어디 가서 뭐 하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분들 등에다가 어, 빨대를 꼽은 거야. 어,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을 음 갖다가 떨어내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지만 결국은 이 사람을 더 떨어낸다라는 거지. 떨어내고 이 떨어내는 과정에서 여러분들하고 이 사람하고 굉장히 많이 싸우게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본심을 그런데 그게 잘된 건가요? 어, 잘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때는 여러분들도 전에 같았으면 이걸 다 참고 어, 그 개소리 다 들어줬을 텐데 안 그런다라는 거지. 어, 여러분도 지지 않고서 어, 여러분도 싸우게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음, 이 사람도 이제 더 슬슬 떨어져 나가게 된다라는 거지. 어, 슬슬 떨어져 나가게 돼요. 음, 그러면서 어디 봅시다. 음. 음 아, 여러분들이 아직도 고난이 조금 더 남았구나 어, 고난이 조금 더 남았다 고난이 조금 더 남았고 이 고난을 갖다가 어,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전하고는 달라요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은 전에 같았으면은 그냥 어, 맥 없이 끌려갔을 텐데, 이번에만큼은 맥 없이 끌려가지 않고, 여러분들의, 어, 세상을 갖다가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 여, 여러분들의 기쁨과, 여러분들의 그 세상을 갖다가, 나, 그러니까 나 자신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긴 어떻게 더잘 되지. 음, 여러분의 세상을 찾을 수 있어요. 음,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사람한 하고 분리되기 위해서 투쟁을 하는 거지. 여러분한테, 여러분한테 이 사람하고 분리된다는 거는요, 굉장한 두려움이고 모험이에요. 어, 그렇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인생을 찾게 된다라는 거, 인생을 찾게 된다라는 거지. 그럼 좋은가요? 네, 좋아요. 어. 여러분이 나중에는 그럴 거야. 내가 왜 진작에 이렇게 못했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편안해진다 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는 오히려 잘된게 아닌가 싶어. 어.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싸우면서, 이여러분들그 가슴에 쌓인 그 스트레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고, 뭐 아니면 막 울거나, 큰 소리를 울거나, 큰 소리를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가슴에 있던 게뻥 뚫어져 나간다 그러잖아. 어. 전 같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엄두를 못 내요. 이 사람 앞에서 쫄아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이 안 그런다는 거지, 어. 같이 싸운다는 거예요 같이 싸우면서, 이 싸우는 과정에서, 심한 경우는 뭐 욕도 하고, 기물도 파손하고, 그러기 ]겠지. 근데 그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개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야 이번에는 음. 이 사람이 어떻게 거칠게 행동하더라도 여러분이 물러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을 찾는다라고 봐요 음. 그래서 여러분이 예, 이생망인가 이봐 아니 이생망 아니야 이생망 아니야 이생망 아니고 여, 어, 여러분들의 인생을 찾음으로 인생을 찾 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행복해진다. 그리고 어아 이게 진짜 감정적으로 만족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라는 것 같다. 나중에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 선생님 저는 잘 되나요? 네잘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찾게 돼요. 음잘 돼요. 아 내가 이 카드 썼나? 어, 이 카드 썼지. 어디 봅시다. 음. 여러분들은 숫자가 하나 남은 것 같아. 어, 이 사람하고 싸워서 인, 이, 여러분의 인생을 되찾는 일. 음, 여러분의 인생을 되찾는 일이 남았고 어,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인생을 만족할 것이다. 어, 처음에는 되게 두려웠었는데 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찾음으로써 그동안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눌려서 여러분의 재능을 몰랐잖아요. 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갖다가 마음대로 하고서 살게 된다라는 거지. 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앞에 놓인 그런 장애물들을 갖다가 어, 스스로 적극적으로 다다 어, 어, 물리쳐간다. 어, 다 물리쳐간다. 다 물리쳐가고 이제 새롭게 뭔가를 갖다가 시작하 시작하게 된다.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 스스로가 살게 된다는 거야. 처음부터 뭐 대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시작이 반이라 그러잖아요.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 음, 달라지는 것 같고 더는 부질없는 짓에다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음. 내가 봤을 때는요, 여러분은요, 연애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찾음으로써, 오는, 어, 어, 오는 즐거움이 더 크다라는 거지. 어, 즐거움이 더 크고, 그다, 그러고, 어, 잠깐만요. 음, 즐거움이 더 크고 잠깐만. 이게 무슨 뜻인지 볼게요. 음, 맞아. 어, 결국은 여러분이요. 음. 어, 단단해지는 게 아닌가 싶어. 어, 단단해져요. 단단해지고 이 사람을 떠나서 홀로서기를 갖다가 어 아주 훌륭하게 해낸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 연애는요라고 하면 연애가 지금 중요한가? 어, 홀로서기가 중요하지. 음, 홀러 홀로 서고 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자신감을 회복하고 나서 그때 가서 연애오는 다시 봅시다. 이건 여기서는 이 사람의 어그 마수에서 빨리 벗어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갖다가 스스로 다 굳건하게 세우는 게더 중요하다라고 봐요. 네, 3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생의 연애는 망한건가요 어디 망했나 안 망했나 봅시다 음 망한 느낌은 안 드는데? 어, 망한 느낌은 안 들고요. 음, 꿈을 위해서 노력한다 그래야 되나? 어, 그런 것 같아. 어, 망하지는 않았어요, 4번 카드. 어디 봅시다. 뭐1 3 4다 망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꿈이 있어 어, 꿈이 있고 그 꿈을 위해서 꾸준히 그냥 한눈팔지 않고 다 한눈팔지 않고 꾸준히 임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 어, 꾸준히 임했다라고 봐요 음 어. 맞아. 여러분들은 뭔가 여러분들의 적이 있는 것 같아. 적이 뭐냐 하면은 어, 여러분들의 그거 있잖아요. 꿈. 음. 근데 그래 나이가 있으면 보통 꿈 같은 거라기보다는 오늘도 무사히가 꿈이잖아. 어. 근데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의 바램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 음. 그런 것 같아.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어. 꿈을 먹고 산다라고 보는 거지. 음. 아,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음 맞아. 여러분들은 그런 거 같아요. 어, 꿈을 향해서 매진한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왜왜 어, 왜 그렇게 꿈을 향해서 매진하냐면은 여러분들의 과거의 사랑이. 그렇게 좋은 기억으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남는 거는 어, 그런 여러분들 그 생각 같데 일단은 내가 반듯하게 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이 세상은 녹록하지 않다라는 걸 갖다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반듯하게 서야지, 어, 반듯하게 서야지. 그, 내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음. 그래서 여러분들 잠시 연애를 갖다가 내려놓은 거예요. 어, 내려놨다라고 봐. 잠시. 어, 언제까지? 그치. 내가, 어, 원하는 위치까지 올 때까지 연애를 내려놓은 게 아닌가 싶어. 음. 어디 봅시다. 음. 어디 보아요? 음. 근데 이게 뭐지 어, 연애를 갔다가 잠시 내려놨다 어, 이거 과거형인가 그러면 음, 잠시 내려놓고 살았었다 라고 보는 게 맞겠네 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하고 어, 누군가하고 조금 그좀 대화의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어. 대화의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다 음 근데 뭐 그게 그 사람하고 그렇게 진지한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친구처럼 편안하게 어, 어, 편안하게 얘기하는 사람 음. 친구처럼 편안하게 얘기하고, 그,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연애나 이런 감정 것보다는 좀 편안하게 여러 사람하고, 그러니까 뭐 단둘이 만난다기 보다는 여러 사람하고 같이 어울린다라고 볼 수가 있지. 근데 여러 사람이라고 해서 막 많은, 이제 많은 무리를 만난 게 아니라, 삼삼오오, 삼삼오오 5, 5, 5, 모여서 예, 얘기, 어, 이게 얘기하면서 좀 대화가 잘 맞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뭐좀그좀 가족적인 분위기라 그래야 되나? 음뭐 뜨겁게 불타오르고 막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음. 왜요? 왜왜 왜 갑자기 생각이 많아지지? 어 어디 봅시다. 혹시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뭔가를 갖다가 어뭐 우리 그냥 어그 우리 둘이 뭔가 한번 시작해 볼래라고 얘기했어요. 어, 이, 그, 그, 그런데 여러분은 썩 내키지가 안는다는 안 거지. 어, 그냥 여러분은 그런 것 같아. 친구로서 이렇게 지내는 거는 좋은데 남녀로 만나는 거는 어, 그닥 어, 여러분들이 내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사람하고. 음. 왜냐라고 하면. 음, 여러분들은 사람을 좀못 믿는 게 아닌가 싶어 음, 못 믿는다라고 봐 왜냐하면 네가 지금 너,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친구처럼 편하게 있으니까 네가 누굴 만나든 내가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진짜 너랑 나랑 같이 뭐 사귀게 되게 되면 그 앞으로 그거 그 누가 장담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 나는 지금 이 상태가 좋다라고 하는 거지 어 너무 사랑에 빠지는 것도 싫고 그냥 이렇게 친구처럼 편안하게 지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딱히 뭐 여자 남자의 그런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복잡해지는 게 싫다라는 거지 음 그거 귀찮다라는 거야 왜냐면 여자 남자가 되는 순간 어떠한 구속이 따르고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내가, 어좀 외롭기는 해도, 어 외롭기는 해도, 근데 뭐 누군가한테 이렇게 찬견받고, 막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내 편한 대로 살고 싶은 게 아닌가. 왜냐,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과거의 연애가 그렇게 딱 이렇게 막, 좋게 끝난 적이 없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내가 지금 무슨 연애야 연애는 할게 아직도 난 너무 많아 어, 내가 해야 될게 너무 많아서 연애는 아직까지 나한테는 어, 좀 사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아요 어, 없지는 않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여러분 음. 내가 봤을 때 여러분 아 이게 컴퓨터 소리 때문에 지금 저기 옆에서 지금 편집하고 있거든요 그 소리가 너무 나서 음. 어 내가 봤을 때 여러분은 이게 곧 끝날 것 같아 어 뭐가 끝났냐 라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이 할 일도 많고 그리고 조금 어 관제 구설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어 관제 구설이라고 해봤자 뭐 그런 거지 뭐 주변에 막말 많잖아 어말 많고 그 다음에 뭐 금전적인 문제도 조금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막아야 될게 많으니까 근데 그게 조만간에 어어그 힘듦이 고단함이 조만간에 끝나지 않을까 예 조만간에서 뭐 당장은 아니고 서서히 나아진다 라는 거지 어, 서서히 나아진다 라는 거예요 서서히 나아지고 어, 조금 어, 저기 막 새로운 어, 일을 갖다가 또 하게 될것 같아 어, 새로운 일이라는 게 그게 무엇이냐 라고 하면 음,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어 어,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들어온다 그게 뭐냐 라는 거지 지금 음, 그게 뭐냐 오 왜요라고 그럼 어뭐 조금만 기다려봐요 어 조금만 기다려 여러분들의 어. 음 누군가가 여러분의 감정선에 휙하고 뛰어드는 느낌이 나 어, 휙하고 뛰어드는 느낌이 나는데 여러분은 그 어, 왜왜 왜 그러냐면은 기대감이 없어요. 기대감이 일단은 기대감이 없는 게 가장 크다라는 거지.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뭐 새로운 감정이나 뭔가가 어,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크게 뭐막 기뻐갖고 날뛰거나 뭐 기뻐갖고 그런 거 있잖아. 야야야, 오나 나 오늘 오나 오늘 대시 받았어. 오오 마이 oh 갓이러면서막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아또 누가 나를 좋다고 하네 아 일을 어떡하나 아, 이런 거죠 어~ 님 내가 아직 음~ 등을 피지 못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과거의 데미지를 갖다가 지금 복구하는 중이라는 거지 열심히 어, 복구하고 그거 복구하면서 얼마나 우라통 터지겠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 내가 지금 아직까진 연애할 적어도 아니고 그~ 누가 나와서 나 좋다고 그래도 누가 나 좋다 그래도 딱히 기대감이 없다 그래야 되나? 음 근데 누가 여러분한테 나오는 거 나오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여러분이 기대감이 없을 만도 해. 음왜 없을 만도 하냐 그러면은 음, 얼핏 봤을 적에 얼핏 봤을 적에요. 어, 이 사람이 그닥 어, 여러분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라는 거야. 왜요라고 그러면은 뭐 돈이 없나요? 뭐 어, 그런 건 아니에요. 어, 직업도 멀쩡하고 다 괜찮아. 근데 왜 여러분이 딱히 어그 반색을 하지 않나 하면은 어또또 또 실망하게 될까 봐어또 실망하게 될까 봐음 조금 두려움이 없지 않다라고 봐 기대감 남자에 대한 기대감도 없지만 누군가 그러니까 남자라면 여자에 대한 기대감도 없지만 이렇게 되는 거고 여자라면 남자에 대한 기대감도 없지만 뭐입대권 내가 어, 연애를 해가지고 좋은 적이 없는데 어, 좋은 적이 없다는 거. 결국은 내 마음은 어, 그냥 헌시차처럼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는데 이번 에라고 뭐가 다를까? 어 그냥 나는 내일이나 하고 살란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응 음.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들어와도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야 음. 그런데 이게 참 그러네. 어, 뭐가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어, 어, 여러분한테 그 연애 세포가 자꾸 살아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어, 연애 세포가 살아나는데 여러, 여러분들은 그게 사, 자꾸 살아나도 그런가. 옛날 같았으면 이게 연애 세포가 살아나면 막 싱숭생숭 콩닥콩닥 어, 막 어떡하면 좋지. 막 잠도 못 자고 이랬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같아 에휴. 연애서포가 살아나나? 아유, 야, 너 살아나서 뭐 하게? 야, 다시 죽어, 이씨. <웃음> 뭐, 혼자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쁨도, 어, 기쁨도, 기쁨 일이 생겨도 그다 기쁘지도 않고, 어, 슬픈 일이 생겨도, 아유, 내, 이 생망인지니까 뭐, 그럴만도 하다. 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뭐, 거의 뭐, 해탈의 경지에 왔다 그래야 되나? 음. 그래갖고 여러분을 갖다가 누군가 좋다 그래도 어, 뭐 대팔자에 어, 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누가 좋다 그래도 다 밀어내는 것 같아요. 어, 지금 내가 연애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음. 그래서 왜어떡 하시려고? 음. 아이고. 밀어내도 밀어내도 누군가가 자꾸 여러분한테 노크를 하네 음. 근데 여러분은 그런 거야 아직 아직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어. 아시 그니까 아좀 애가 허우되는 멀쩡하고 그러니까 좀 아깝기는 한데 아깝기는 한데 아 근데 과연 나한테 어. 그런 행운이 올까 라고 생각하는 거지 어, 그런 행운이 올까 그래서 그런 행운은 뭐예요 어, 음, 그런 거지 그그 그 남들처럼 그렇게 알콩달콩 편안한 생활을 할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음,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다가 어, 그냥, 에이, 그냥 단분간은 내려놓고 누가 오든지 그냥 친구처럼 지내자 어, 친구처럼 지내자 그냥 편안하게 어떠한 감정을 어, 쌓지 말자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감정을 쌓지 말자 그래도 쉽게 되진 않을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은요 내가 연애세포가 살아나고 있다 그러잖아 어. 연애세포가 살아나고 있다. 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올 사람은 오고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갈 사람은 간다.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음...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넘치면은 잘라내고 모자라면 다시 붓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평정심을 갖다가 쫙 유지하고 살았지만, 어 내가 봤을 적에는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가 돌을 갖다가 하나 확, 어 던져, 던질 것 같은데? 음 던져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죽었던 연애세포가 살아나지 않을까 싶어. 음. 어, 와 여러분들 대단하다 왜요 라고 하면 연애세포가 살아날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확 죽여버려 바로바로 죽여버려 <웃음> 왜냐 그러면은 어, 그런 거지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지 아직은 아니다. 어. 그래서 어, 여러분한테 지금 그 대시하는 사람들, 어, 대시하는 사... 내가 들이라 그랬어요. 어. 선생님 저 대시하는 사람 들 없는데요라고 하면은 여러분한테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지는 않다라고 봐. 음, 없지는 않다. 어. 없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바라볼 생각을 안 해요. 어, 바라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어, 그런 거지. 그냥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어,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니네들이 아무리 나한테, 어, 어, 연애세포가 살아나라고 막 붙이지라고 난리를 쳐도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야, 여러분들도 이게 의지가, 이거 대단한 건데? 그치? 어 계속 들어오는 유혹을 물리치는 거잖아. 음 대단한 거야 이 유혹을 물칠 리수 있다는 거. 나는 못해. <웃음> 어, 유혹을 갖다 이렇게 물리치는데 어우 대단한데 어 맞아요. 음 때로는 갈등이 있어. 때로는 갈등이 없고 방황도 해. 그 수많은 유혹에서 고민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봤을 적에는 지금. 지금 유혹이 굉장히 여러 번 들어왔거든요? 어, 유혹이 굉장히 여러 번 들어왔는데도 여러분이 다, 어, 내가 봤을 때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의 목표를 갖다가 이루, 이루, 이뤄야지만, 어, 뭔가를 갖다가 할것 같아. 그 전까지는 안 움직여. 요지부동일 것 같아요. 어우, 대단합니다. 정말. 어우, 대단한 것 같아. 어,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음,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뒤었으면 이렇게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냐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여러분들의 이 생활 여기서 빨리 여러분들이 노력해가지고 빨리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싶은 거야. 어, 지금 여러분들의 있는 산적한 문제들을 갖다가 다 해결하고 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 걱정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어, 꿈을 향해 가려고 하는 그 의지가 너무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 보면은 어, 어 저정도면 괜찮은데? 어, 괜찮은데 왜 그러지? 할만한 사람들 다 흘려보낸다 라는 거지. 음. 근데 어,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 정답은 없어요 음 여러분들의 행복은 여러분만이 만들 수 있는 거야 음 왜냐하면 이 카드를 갖다가 한두사람이 뽑겠어요 어 한 사람의 경우고 두 사람의 경우라 그러면 뭐 조언을 해줄 수도 있지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 내가 조언을 해줄 수 있지 그렇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이내 조언이 그 모든 사람에게 다 맞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어, 한두 사람한테 맞을 수 있겠지 내가 감히 어떻게 남의 인생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음 내,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음, 맞아요 내가 봤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뜻을 이룰 것 같아 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은 지금 이 수만 어지간하면 이 정도면 넘어가거든 어, 어지간하면 어 넘어가는데 여러분 좀처은 요지부동이에요 요지부동이고 계속 여러분들의 목표를 향해서 어 꾸준히 나한 눈을 팔지 않고 꾸준히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볼때 정말 감동이에요. 어, 보통 흔들리거든, 흔들리는데 어그 갈등이 오더라도 딱 다시 내 마음을 잡고 앞으로 나갈 때 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음, 어디 봅시다. 맞아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목표를 갖다 이루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 음. 그럼 선생님 내가 목표를 이룰까요라고 한다면은 난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음. 왜 그렇게 생각? 아 어, 죄송죄송.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여러분은 지금도 꾸준히 가고 있어요. 이 여러분의 세상을 향해서 꾸준히 가고 여러분의 목표와 꿈을 이렇게 꾸준히 간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저기, 만 미래가 밝다라고 알려줘요. 어, 미래가 밝고, 여러분들은, 어, 여러분의 꿈을 향해 갈 거라고 이 카드에서 계속 얘기를 해줘. 비록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어, 힘들고, 솔직히 의지하고 싶, 왜 사람인데 의지하고 싶지 않겠어요? 의지하고 싶지. 의지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은, 이 꿈이란 거는 원래 불투명한 거예요. 멀리 있고 이루기 힘든 기 때문에 꿈이라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 여러분의 이, 이 꿈은 실현 가능한 꿈이다라고 보는 거지. 왜냐면 이, 이 모든 카드의 내용이 다 여기를, 여기를 향해서 간다라는 거야. 어, 그러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꿈을 이룰 거라고 봐요. 어, 그리고 꿈을 이루고 좋은, 진짜, 어, 멋진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카드는 더 뽑을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왜냐면 더 뽑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목표를 완성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다 왔는데도 흔들리지 않았는데 음, 이 지금 저기 목표가 어, 어느 정도 고지가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 어, 지금 크라이막스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꿈을 어 멀리서나마 응원을 할게요 네 4번 카드 리딩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